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법 제3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32강은 제3장 해상위험과 해상소원에 대한 마지막 강의로서 선박충돌배상책임소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 부분은 상법상 선박충돌배상책임과 어, 해상보험법상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순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박충돌이라는 것은 항해선 상호관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에 수면에서 충돌하여 어,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대여 손해가 발생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상법에서는 어, 선박충돌은 두척 이상의 선박이 그 운용상 자기 또는 부자기로 선박상호관에 다른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사람 또는 물건에 손해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적인 접촉의 용도를 묻지 않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박의 물리적 접촉인 직접 충돌뿐만 아니라 간접 충돌도 선박 충돌로 인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선박 충돌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불법행위의 일종으로서 특히 그 중에서 상방과실로 인한 충돌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불강력으로 인한 경우와 일반 과실로 인한 경우, 상반 과실로 인한 경우, 도선사 과실로 인한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어, 이러한 선박 충돌은 선박의 국제항행으로 인하여 영해의 내외는 물론이고, 어, 선박 국적의 내외를 불문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섭외적 현상이기 때문에 어, 법적 규제를 국제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각종 국제회의에서 국제적 통일법규를 만들기 위한 도이 시도되었는데 그 결과가 1910년 선박충돌통일협약이고또 1952년 충돌민사 재판관할권협약입니다. 우리 선법은 이들 협약을 비준한 것은 아니지만 어,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서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선박충돌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선박충돌의 성립요건은 충돌요건과 소원의 어, 요건으로 크게 이렇게 부분이 되는데요. 먼저 충돌요건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요건은 첫째 독립된 선박간의 충돌이어야합니다 어, 선박충돌이라면 하두쪽 이상의 독립된 선박간의 충돌인데요. 상법 제876조 제1항은 항해선 상호관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충돌이라고 하여 적어도 충돌의 일방은 항해선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항해선이라면 평수구역 이상의 해역을 항행할 수 있는 선박인데요. 해상에서 항해 사용하는 선박을 통상 항해선이라고 합니다. 해상이라 하면 호천이나 항만 이외의 수면을 말하는데 호천이나 항만에 범위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을 의미합니다. 어, 내수선은 내수 즉 경수구역 이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이고요 이때 내수의 범위는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한 경수구역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내수항행선 간의 충돌에도 어, 상법 제 876조 내지 제 88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데요 이 앞에서 제가 좀 전에 설명 드릴 때는 반드시 항해선이 있어야 되고 항해선과 충돌했을 때 항해선 상호간의 충돌 또는 항해선과 내수 항해선의 충돌에 대해서만 선박 충돌로 본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법의 규정이고요. 어, 선박법에서는 수상 또는 수중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 선박법이 적용되는데 어, 선박법 29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유 또는 공유 선박을 제외한 모든 항해용 선박, 이 항해가 아니고 뭐 내수를 다니는 선박도 포함이 되는데 모든 항해용 선박에 대상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 상법과 선박법 규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항해선과 내수선의 구별은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선박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항해선이든 내수항해선이든 국공유선이 아닌 비영리선박에는 모두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봐야 겠습니다 다음은 예선과 비예선과의 충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법상의 선박 충돌에는 속하는데요. 예선과 비예선을 일체로 보는 예선 일체의 원칙은 항법에 관련된 과학의 원칙이었을 뿐이고, 선주 등의 책임자에 대한 대부분 판례에서 예인선과 비예인선을 각각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면, 예인선과 비예인선을 선박 충돌에서 어, 제외할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 다만 단정 또는 노도선 상황 안에 충돌은 어, 워낙 이 규모가 작은 선박들이고 어, 법적 책임의 선수도 미위하기 때문에 어, 상법상의 선박 충돌은 보지 않습니다. 어,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요, 1998년 3월 25일 자 어, 97마 2758 사건인데요. 예인선 선장 및 선원들이 예인선과 일체로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리스 임차 p 예인선 부선을 그 안전수칙에 위반하여 안개로 인한 시계 제한 상태에서 운행 하던 중 우선 연락 등으로 선행 선박의 항해 관여 시속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너무 근접하여 그 선박을 추월하다가 p 예인선이그 선박과 충돌한 경우 예인선의 선주는 그비용인 선장이나 선원들의 위와같은 항해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 선주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손해배상채권은 상법 제746조 제1호가 정하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생긴 채권으로서 선주의 책임자한 배상채권에 해당한다.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는 선조의 책임 제한에 대한 대로 입법주의 중 이른바 금액주의를 채택하면서 그 선박의 통수에 따라 정화해진 금액을 책임의 한도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예인선이 피해인선을 예인하면서 예선열을 이루어 운항하던 중에 선조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한 모든 경우에 항법 분야에서 통용되는 이른바 예선열 일체 원칙을 적용하여 예인선과 피해인선이 일체로서 어, 상법 제 747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그 선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지할 근거는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 네,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위 1의 경우 예인선 소유자는 피예인선의 임차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피예인선을 항해 사용했으므로 상법 제 766조 제1항에 따라 그 이용에 대한 사항에는 어, 제3자에 대하여 선주와 동일한 권리입니다 예인선과 비예인선은 예인선 소유자의 해상기업 조직에 편입되어 함께 그 기업 활동을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일으켰으며 예인선 소유자의 손해배상 체무을 발생시킬 원인이 된 선장의 과실은 예인선의 항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인선이 예인하는 대로 항해할 수 밖에 없는 비예인선의 항해에도 관련된 것이며 충돌로 인한 상대 선박을 훼손은 예인선과 비예인선두 선박 모두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것이라고 할수 있고, 피해인성이 선박 검사증서에 기재된 운항 제한에 위반하여 출항한 자체가 그운항에 책임 있는 예인선 소유자의 피용자의 과실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예인선 소유자의 책임 한도는 예인선과 피해인선 두 선박에 대하여 각각 상법 제 7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는 의미로. 양선박의 총톤수를 합한 총톤수를 기준으로 상법 제747조 어,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한들을 산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또 직접 충돌 또는 간접 충돌에 대해서 알아보면 선박의 충돌은 선박 상호간의 접촉인데 반드시 항해 중에 일어난 사고에 한하지 않고 일방 또는 상방이 정박 중에 일어난 충돌도 포함하게 됩니다. 여기서 직접 충돌은 선박상호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물론이고 어, 선박이 정박중인 다른 선박의 닷줄과 접촉하는 경우와 같이 선박의 부속설비와 접촉하는 것도 선박의 충돌을 보아야 합니다. 다만 부두와 같은 항만시설 빙상 부표와의 접촉 또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좌초하 것은 어, 선박간의 접촉이 있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박 충돌이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한편 간접 충돌은 통항 선박에 의하여 생긴 쪽파로 인하여 다른 선박이 제3의 선박과 충돌하거나 다른 선박이 전복되거나 좌초된 경우와 같은 간접 충돌을 선박 충돌에 포함할 것이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현행 상법은 제876조 제2항에서 직접적인 접촉의 유무를 묻지 아니한다고 라 규정하여 논문의 규정으로 간접 충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1910년 선박 충돌 통일의 각지 13조 규정을 수용한 것인데요. 어, 선박의 항행상 다른 선박의 통항으로 인한 조파로 선박 또는 선박 내의 인형 또는 물건이 소환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으로 인하여 선박 내의 인적 물적 손해에대하여 충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선박의 통항으로 인한 조파는 통상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 해역에서 통항이 허용되는 선박이라 통상적인 항행으로 인한 조파를 원인으로 한 간접충돌에 대하여도 법적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간접충돌을 넓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해과실로 인한 면책을 회피하기 위하여 근처를 운항한 모든 선박을 상대로 간접충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므로 남소의 위험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운영상의 자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돌은 두축 이상의 선박이 금융상 자기 또는 부작위로 선박 상호간에 다른 선박 또는 선박에 있는 사람 또는 물가의 손해를 생기게 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선박의 위치를 이동함으로써 다른 선박과 직간접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를 자기에 의한 충돌이라고 하고 다른 선박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피양 동작을 취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않아서 접촉한 경우를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에 의한 충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수면에서의 충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제 876조 제1항 보다는, 어떤 수면에서 충돌한 때라도, 라고 하여 수면에서의 접촉이 난, 해상이든, 평수의 이든 수상이든, 수중이든, 선박이 진행 중이든, 정박 중이든, 접촉 장소에 제한 없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손 다음은 손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 상법 제 876조에서 말하는 선박 충돌은, 선박 상호간의 충돌로 인하여 선박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대하여 생긴 손해가 발생한는 경우에 하나에 적용을 합니다. 손해는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포함하는데요. 만약 충돌이 있어도 손해가 없으면 당사자 간의 사법상 문제가 될 예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손해의 범위는 선박 충돌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인데요. 선박이 전손된 경우에 그 선박의 시장 가격과 운임과 같은 것은 직접적인 손해로 해석이 됩니다. 일부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수선 비용과 수선 기간 선박을 운항하지 못함으로써 상실한 예상 수입도 손해를 포함됩니다. 또 파손된 항만 시설에 대한 복구 비용, 유료염 손해로 인한 비용 등은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대한 손해가 아니므로 상법상의 선박 충돌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에서는 제외되고, 민법상 불법 행위에 의한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또 변호사 비용과 같은 간접 손해도 손해비용이 들어가고 척하 소유자 여객 등에게 지출할 간접 비용도 기에 포함됩니다. 인과관계는 충돌과 손해관계는 상당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면 요 대판 1972년 6월 13일 70.213에서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송 제기를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보수금 채무도 충돌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소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보수금도 충돌사고 상담의 과실 정도에 따라 분담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대판 1972년 6월 13일 70.213에서는 원고는 정부 소유의 이 사건 비료를 운송하는 소외 대한통운 주식회사와 연한운송계약을 맺고 동회사로부터 그 운임으로 돈5만2 0 2 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동 수익 상실한 이 사건 선박충돌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소극적 소음이라고 할 것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배상한 책임이 있다고 라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박충돌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불강력 또는 원인 불명으로 인한 선박 충돌이우 어, 선박 충돌이 불강력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때는 피해자는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천재지변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일반 원칙에 따른 것인데요. 1910년 선박 충돌 통일법 제2조 규정을 받아들여서 국립법과 안 했습니다. 어, 피해 선박의 소유자는 이러한 충돌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 의해 배상청구하지 못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인해 됩니다. 불가항력이나 원인 불명이 있다에 상대방이 있을 수 없겠죠. 충돌 원인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과실로 인한 선박충돌인데요. 먼저 선주에 대한 관계에서 과실이 있는 선박 소유자가 상대방 선박을 소유자에게 그가 입은 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어, 선원이라는 선주 및그 모든 피용자를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예, 도선사의 과실도 이에 포함 됩니다. 선주는 선원 기타 피용자의 책임감도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원의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아, 상법 제769조 이하의 어, 선주 등의 책임제한에 대한 규정은 선박 충돌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선원 등이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도 책임자 선주 책임 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실 이 있는 선원 등에게 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가해선박의 과실 및 손해의 발생은 피해선박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행위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고요. 가해선박이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하여 타선박과 충돌한 경우에는 과실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과실이 없는 선박상의 어, 적하여객에 손해가 생긴 때나 과실상의 선주 등이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과실상의 적하여객에 손해가 생긴 때나 과실상의 선주 등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자기 선박에 선적된 적하의 손해가 항의 과실 등의 면책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과실 선박의 소유자 등은 운송인 면책 사유에 의하여 면책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선주 등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과실에 의한 선박 충돌인데요. 먼저 선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교차 책임설과 단일 책임설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선박 충돌 이상반 선박의 선해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의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하고 그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는 각 선박의 소유자가 균분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실이 있는 각 선주가 부담하는 책임의 성질이 무엇이냐에 뭐 대하여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는데 과실의 경중에 따라 혹은 균분하여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은 각 선주가 그가 분담할 손에 비례하여 상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각자 그 책임을 지는데 이를 상호 상기할 수 있다고 보는 교차 책임설과 충돌이라는 불법행위를 하나로 보고 그것에서 생기는 손에도 하나로 보아 그 어느 일방의 선주만이 하나의 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보는 단일 책임설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단일 책임설의 논거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교차책임적 성격이 상법의 충돌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단일 책임적 성질로 바뀌었다, 성격으로 바뀌었다는 점과 두 선박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충돌이라는 법률요건은 하나이며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도 하나로서 포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 교차책임을 인정할 경우 선박충돌도 불법행위의 한유형인거 민법 제496조의 에하여요 채권의 상계가 금지된다는 점, 어느 일방이 파산한 경우 상대방은 상계할 수 없다는 점, 일방의 선주가 책임제한을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되는 등 불공평한 결과가 생긴다는 점 등을 그 논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차책임서를 의무로는 상법 제8 7 9조 규정은 손해의 부담 비율을 일정하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지 손해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충돌 사실은 하나라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는 상반이 각각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그로부터 생기는 손해배상 채권도 각각 설립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민법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의 쌍계금지 규정의 취지는 원래 자력구제의 보복적 불법행위를 금지하자는 취지이므로 선박 충돌과 같이 한계의 동시적 현상으로 인하여 상방에게 동일적 손해배상 책임과 발생하는 관계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 민법 제496조의 불법행위 채권에 대한 상계금지 규정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상계금지를 규정한 것이므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인 선박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여는 적용 여지가 없다는 점. 또, 일방이 파산하더라도 충돌이 파산선보전에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권이 파산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상계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 일방의 선주가 책임 자한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공평의 요청에 따라 상반의 손해배상액을 차감한 후가 아니면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 해석함으로써 불공평한 결과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 되었고요. 그 밖에도 단일 책임서를 취할 경우에는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서 분담할 손해액이 같은 경우에 쌍방과 실로 인한 선박 충돌이라는 법률 요건이 존재하는데도 처음부터 아무런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또, 쌍방의 배상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오히려 상계를 인정함으로써 상계의 담보적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더 공평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수 있다는 점 등을 그 논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 선박 충돌도 육상의 교통사고와 충돌라는 하나의 사실이지만 공동불법행위 이론에 따라 과실이 있는 상방에게 각각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로 교차책임설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해상보험 실무에서도 교차책임 약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A소유선박과 B소유선박의 과실 비율이 3대2인 상반과실 충돌로 인하여 각각 5 5원의 피해를 입은 경우 단일책임설과교차책임설을 각각 적용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계산해보면 먼저 단일책임설을 적용할 경우에는 전체 손해가 100억원으로서 이의 5분의 3인 60억원은 A가 부담할 부분이고 이의 5분의 2인 40억원은 B가 부담할 부분으로 A는 자기의 선박에 대한 손해인 50억에서 10억원을 더 부담하고 B는 자기의 선박에 대한 손해보다 10억원을 덜 부담합니다. 차액인 1 5원은 A가 B에게 배상하게 됩니다. 어, 반면 교차책임서를 적용할 경우에는 어, A는 50억 원의 5분의 3을 자기 선박의 손에서 공제한 20억 원의 청구권을 B에 대하여 가지게 되고 B는 50억 원의 5분의 1을 자기 선박의 손에서 공제한 30억 원의 청구권을 B에 대하여 가지게 됩니다. 어, 대등액으로 상기하면 A가 B에게 15억 원의 손에 배상을 하게 되지만 은 단일 책임서를 적용할 경우에는 보험에서 어, 손에, 선박보험을 각각 어, 가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어, 단일 책임서에서는 이 상계를 하고, 하고 난 채권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차액인 10억에 대해서 A가 B에게 배상하게 되는데 A의 보험에서 B에게 10억만 지급을 하면 될 것이고요 어, 교차 책임서를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그 선박보험에서 그 채무액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각각 보험에서 20억, 30억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선조 책임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보면 상법은 선조 책임자와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이 책임자는 대상이 되는 채권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상급상의 선박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되어 단일 책임서를 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지만 쌍방과실로 어, 인한 선박 충돌은 각각의 선제 입장에서는 별개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하나의 불법행위로 본다는 것은 불법행위법의 기본원리에 흥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상법 제 771조가 규정한 것은 선박 충돌의 법적 성질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과실 책임의 주체인 선관 선주는 가해자의 법적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상호간에 가지는 채권액을 최소화하여 선의의 제3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최대한의 채권액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면 과실 책임이 있는 선주 상호간이나 교차 책임서에 따라 각각의 손해배상 채권액을 산정한 후 이를 상계한 자녀채권의 하나의 책임자의 기준에 포함함으로써 제3의 피해자를 두덕게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제771조는 상방과실로 인한 선박충돌에 대하여 단일 책임세를 취한 규정으로는 볼수 없고 과실이 있는 선주상황관이 배상채권을 최소화하여 책임자의 대상이 되는 무과실의 채권을 두덕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제3자에 대한 관계 있습니다. 인적 손해와 관련해서 상방 선박의 과실로 인하여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객 등제 3자의 사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서는 상방 선박의 소유자가 연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각 선주는 원래는 자기 소유 선박의 여객에 대하여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고 상대방 선박의 여객에 대어있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나 민법상 자기 소유 선박의 여객이나 상대방 선박의 여객에 대해 언제나 공동불법행자로서 위 책임을 지는 경우와 결과적으로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실 선박 상방의 내부 관계에서는 과실의 경중에 따르고 이를 따를 수 없을 때는 균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물적손해와 관련해서 상관과실 충돌로 인한 제3자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상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상법 제879조 제1항의 규정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를 나뉘는데 긍정한, 긍정설이 긍정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각선주는 적하의 소유자든 제3자의 재산상의 소원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경중에 따라 배상책임을 분담하되 과실의 경중을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충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의 일반원칙인 공동불법행제의 연대책임주의를 제외 예외인데요. 예를 들어서 A선박과 B선박이 상방과실로 충돌한 경우 A선박이 적재된 선박 적하이 소유자 C와 A 선주 사이의 면책조항이 체결되어 있고요긍정설에 어, 의하면 A 선주와 B 선주는 각각 자기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A 선주는 화주 C에 대하여 면책조항을 주장할 수 있고 B 선주는 면책조항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부정설에 의하면 민법상 공동불법행자의 연대 책임의 법리는 리가 적용되므로 B 선주는 면책조항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가 전에 거치고 다시 A 선조에게 그의 과실에 따른 부담 부분을 구상하게 되면 A 선조는 그의 적합 소유자와 체결한 면책 조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 충돌의 상대선박 소유자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아니므로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운송계약상의 면책 사회를 주장할 수 없고 연대 채무에서도 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하나여 절대적 소멸의 효력이 있다는 점을 비추어 상대 선박의 소유자가 자유와 자기와 운송 계약 당사자 아닌 적합 소유자에게 대하여 면책조을 어,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선 열과 제3성과의 충독인데요 예선 계약의 종류에 의해서 어, 예선단의 운항 기권이 입 예선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어, 운송 계약으로 보고 피해선에 있는 경우는 노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할 때는 고용 계약, 일은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도급 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예선열과 제3선이 충돌한 경우에는, 운송계약은 예선이 대외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도급계약으로볼 때는 예선이 책임을 부담하고, 비예선의 운항 지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예선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 고용계약으로 볼 때는 비예선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비예선이 예선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예선과 비예선이 불법행위 책임의 주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 책임의 주체가 운송계약에서는 예선, 고용계약에서는 비해선 도급계약에서는 예선이 되겠습니다. 어, 선박우선특권과 관련해서는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어,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그 충돌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선박충돌채권의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날로부터 2년 내에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최적기간으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기간보다 훨씬 짧다고 하였습니다. 어, 다음은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선박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이 제공되는데요. 선박보험에서는 어, 선박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에 근거하여 피보험 선박이 선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함으로써 상대방 선박의 소유자등이빈 선박, 화물, 운임 등의 손해를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자가 보상하게 됩니다. 1836년 드보 대살바도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충돌손해배상책임은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계이야돼요그후 1888년 i t c 헐즈가지정될때 보험자가 충돌손해배상금을 보상한다는 취지의 선박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이 삽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합동선박위원회가 1983년 10월 1일자로 i t c 헐즈를대폭법정비할때 선박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의 명칭을 중미 러닝다운 크로즈에서 현자의 4분의 3 선박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i t c 헬저제서의 순서도 과거의 제1조에서 제8조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보험자가 손해 충돌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한다는 것으로 큰 변함이 없습니다. 어, 보험자의 보상한도는 1983년 ITC헬저 제8조에서 4분의 3 클리젠 라이빌리티 크로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보험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그 결과 피보험자가 법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금으로 피해 선주에게 지급한 금액 중 4분의 3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게 된다. 보험자는 보험증권에 명기된 보험금액의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상대방 선주에게 지급해야 할 충돌손해배상책임액의 4분의 3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다. 상대방 승주가 배상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나 손해배상책임액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소송비용도 보험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내면 4분의 3까지 보상합니다 보완적인 계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보험자가 피보험 선박의 물적 손해 및 비용 손해를 보상하고 추가로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상할 것을 약정한다. 피보험 선박이 충돌하여 침몰하면 선박 소 보험자는 선박의 침몰에 따른 전송 보험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충돌하면서 다른 선박에 입힌 손해 배상액까지 추가로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보습니다아 충돌 선박의 보험은 피보험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함으로써 생기는 배상 책임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인데요. 어, 이조항에서 의미하는 다른 선박은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선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면 모두 충돌 선박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법이 상행위선과 항해선을 선박 충돌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항행선과 운송용의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 이조항에서 의미하는 충돌 선박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어 먼저 항행선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얘기하는데 동력을 갖추고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다 하더라도 탈액에 의해서 항행할 수 있으면 그 선박은 항행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또 운송용이라는 것은 여객 또는 화물 을 운송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자력으로 항행할 능력은 없지만 화물을 적자고 탈액에 의해 항행하는 부선도 4분의 3 선박 충돌 손해배상 책임약관상의 피충돌 선박의 범위에는 포함됩니다. 항구나 강에 설치되어 고정된 기준기와의 충돌은 타선박과의 충돌로 인정되지 않지만 움직이는 이동식 기준기사는 피충돌선박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보상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면 요배상책임소원의 범위는 상대방선박또는 상대방선박에 적재된 재산의 손해가 되어있고요 상대방선박의 수립이 상대방선박 또는 상대방 선박에 적재된 재산의 지연 또는 불가동에서 발생한 재정적 손해, 어, 상대방 선박에 적재된 재산에 대한 손해의 보상 비용, 상대방 선박 또는 상대방 선박에 적재된 재산 입은 공동선 이미 구조 또는 계약 구조, 어, 보험자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고 상대방 또는 사, 상대방 선박 또는 상대방 선박 내의 재산과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제기한 클레임을 방하는데 지출된 소송 비용이. 이란 보상범위에 속하고요. 또 면책은 장애물, 난파선 화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거, 처분할 경우 상대방 선박 또는 상대방 선박에 접재되어 있는 재물 이외의 부동산, 동산 또는 그 밖의 일체 물체와 관련됩니다. 비험선박에 접재된 화물 또는 그 밖의 재물 및비험선박의 계약상의 재물, 사망 신체상의 또는 질병 부동산, 동산 또는 그 밖의 일체 물체에 대한 보염 또는 기타. 비보험 선박과 상대방 선박 등그 선박의 적절한 점을 제외한다고 하습니다 이러한 보상액의 산정은 단일 책임주의에 따를 때는 어, 선박 충돌로 양쪽이 모두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를 덜 입은 선주와 상대방 선주에게 단독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어, 각 선주는 자신들의 책임액이 결정되면 서로 지급할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만 지급하게 됩니다. 어, a선박과 b선박이 50대 50 비율의 상반 과실로 충돌하여 a선박의 선체 손상 1 0달러 b선박의 선체 손상 2만달러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 비율이 같기 때문에 a선주는 b선박의 선체 손상에 대하여 40달러만큼 배상 책임이 있고 b선주는 a선박의 선체 손상에 대하여 5000달러만큼의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a선주가 손해를 많이 입은 b선주에게 배상하게 되는데요. A선주의 배상책임액은 만달러지만 B선주에게 배상받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한 5천 달러만 B선주에게 배상하게 됩니다. 근데 4분의 3 충돌배상책임약관에 의해서 그 4분의 3인 3,750달러를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단일책임주의에 의하면 B선주는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충돌 손해 보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자는 자신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이 4분의 3을 보상하는데, 선주는 전혀 배상을 하지 않고, 이를 손해를 덜 입은 A 선주로부터 배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 다음은 교차 책임주의를 적용할 경우에는 상호 손해율만큼 사기랑 선주에게 각각 배상하는 방식인데요. A 선주는 B 선주에게 만 달러를 배상하고, 보험자로부터 7,500 달러를 손해, 충돌 손해배상 책임액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또 B선주는 A선주에게 5,000달러를 배상하고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3,750달러를 보상받게 됩니다. 어, 이러한 그 단일 책임주의와 B, 교차 책임주의를 비교하면 A선박과 B선박의 동률과실로 충돌하고 A선박의 선체 손상이 1만 달러, B선박의 선체 손상은 2만 달러가 발생했을 때 어, 단일 책임주의에 의하면 A선박 소유자는 1 3,570달러를 부담하게 되고 교차책임주의로 계산하면 12,500달러를 부담하게 됩니다. 비선박소유자는 단일책임주의에 의하면 15,000달러를 부담하게 되고 교차책임주의로 계산하면 13,570달러를 7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교차책임주의로 계산할 경우 부담액이 적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이 계산식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오늘은 선박 충돌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퀴즈는 선박 충돌로 인한 배상 청구에 대한 채권 확보 방안과 관련한 다음 세 명이 올바른 것은 네 가지를 한번 잘 보시고 어,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 어, 음, 제 33, 32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